오늘은 팥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팥짱. 맞설죠? 팥으로 쓴 메주입니다. 사실 옛말에 왜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는다라는 말이 있죠. 그만큼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거는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한데 팥으로 쓴 메주가 실제로 있습니다.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 팥으로 매주를 쓴 장인 분께서는 팥알을 일부러 이렇게 중간중간 박았다고 해요 원래는 팥이랑 콩이랑 이건 같이 써 같이 삶아서 이제 갈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만들면 팥알이 보이지는 않고 외향이 된장이랑 똑같이 생겼다고는 합니다 보면 향이나 맛이 된장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약간의 차이는 파 미묘한 달달함 단맛이 조금 난다는거 그 정도 말고는 일반 된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찌개를 끓여 봤어요 양상으로 크게 다른게 없죠 뭐뭐 뭐 팥장 자체가 양상으로 된장이랑 다른게 없으니까 그는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맛이랑 향은 조금 달라요 일단 향 같은 경우는 아까 왜 팥장이 된장보다 조금 단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에서도 조금 더 달달한 향이 나요 근데 맛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어, 단맛이 난다기 보다는 꼬릿한 맛이 강해요 사실 팥을 먹었을 때 콩보다 꼬릿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꼬릿한 맛이 좀 낯설고 그래서 파 마늘을 평소보다 많이 넣어서 찌개를 끓이기는 했어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맛있다 찾아 먹을 것 같다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된장인 듯 된장 아닌 듯 약간 이런 맛이 음,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이상 파장찌개 파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리뷰였습니다.